외국인들이 한국에 부동산 거래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대구뿐만 아니라 뭐 서울, 경기, 인천, 제주도까지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제주도에 보이는 족족 부동산, 뭐 호텔, 상가, 통상가 건물, 땅 모든 것을 제주도에서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었다는 뉴스들은 많이 들었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뭐 투자를 했는 것이 뭐 잘못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은 대부분 일반적인 외국인의 투자가 아니라 아파트,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단타를 치고 나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가 그런 사례가 있었죠. 실질적으로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부동산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호텔부터 상가, 오피스텔, 땅이면 땅. 우운하우스까지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평생 살려고 구입하는 게 아니죠. 투기를 위해서 들어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았고 그런 뉴스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히 중국의 1%의 상위권,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런 양반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아니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최고 정점이 되면은 목에 싹 팔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돈이 있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니까 맨 처음에는 거래를 하고 넘어가죠. 근데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늦었다라고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 그리고 갭 투자자들 못 모르고 그 뒤에 계속해서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뭐그 가격을 후려치고 할인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부르마 부른대로 1.5배 뭐 시세가 천만원이면 2천만원 불러도 그냥 삽니다. 그렇게 계속 꾸준히 사들이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한방에 팔고 나갑니다. 그런, 그런 뉴스들은 제주도가 대표적이었고 서울, 경기, 인천 말할 것 없이 아파트 어마어마하게 구입했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맨 처음에는 한국인들도 일반 서민들도 그러려니 하고 두개다 하고 넘기죠. 근데그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입하면서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뒤늦게 아 계속 오르네.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고 사돈에 8천까지 돈을 빌려서라도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그런 시점에 외국인들이 싹 빠지고 경기까지 안 좋다는 하 상황이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는 거죠. 저희 말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해외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투자를 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도 집단으로 움직이는 사례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투기 세력, 유튜브다, 투자카페다, 뭐 밴드다 아니면 은 단체 톡방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본금이 어마어마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 상승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러고 어느 순간에 조금이라도 경기가 안 좋다고 싶으면 순식간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뒤늦게 막사를 탔는 중산층은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마지막에 지금 아니면 아파트를 구입 못한다. 지금 아니면 내집한 채를 살수 없다. 자고 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자고 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아니면 또 라는 식의 투자와 그리고 단체 투자하는 투기꾼들에게 걸려서 나도 모르게 아파트를 구입하고 물린 사례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천만원, 이천만원 분양권으로 돈을 번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죠. 일반 서민들도 일반인들도 너도나도 양권에 투자해 있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먼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이 올라갔을 때 팔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못 모르고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타는 거예요. 일면 주식이나 코인이나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단타 치는 그런 형태의.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그냥 있는 가격에서 요정도 올라갔을 때 적게 먹고 나오면 되는데 한번 돈맛을 보게 되면 뭐 여기 있던 사람들도 이까지 올라가고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서 들렁 탑니다 그렇게 올라가다가 그 경기가 좋으면 계속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기까지 나빠지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그냥 올 수도비 대푸는 거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단군 이래 뭐 최고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당군일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투기꾼들이 움직였다. 해외 투기꾼들까지 투자자들까지 같이 단타로 먹고 날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너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 사례가 일찌감치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 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얘기와 그리고 기존에 겪었던 내용들,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참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되는데요. 어느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하고 그 돈을 까먹고 하면 은 그나마 다행인데 진짜 없는 사람들이 대출이면 대출, 빌린 돈까지 어마어마하게 저질로 놓게 되면 뒷수습이 안됩니다. 그러다가 금리까지 올라가는 상황까지 경기 악화 뭐 경제가 아주 안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체 자체가 안 좋아요. 지금 현실 자체가 돈 자체가 순환이 안 되잖아요. 뭐 금리는 올라갔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돈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최악의 현실의 경기 악화라는 겁니다. 뭐 내년에 더 좋지 못하겠지, 내년에 더 좋지 못하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 최악이에요 사실. 내년은 죽어 잡아 지는 사람들만 많이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문제가 생길 것이고 기업이 어느 정도 흔들리게 되면 중소기업 그 다음에 하층까지 그 다음에 하층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겠죠.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사실 좀 피곤하고 머리 아프고 힘듭니다 이런 상황생에서도또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실컷 아파트 가격을 올리놓거나 부동산 가격을 올리놓죠 쫙 올려놓고 팔고 나와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기다립니다 예, 네, 기다려 기다리면서 다시 쭉 내려가길 기다려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삽니다 그러면 다시 이까지는 안 올라가도 요정도까지 서서히 또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먹고 나가죠. 예, 투기의 투자의 기본인 겁니다. 근데그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것이 없는 서민들한테 투자 투기로 돈을 빼먹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면 분명히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 계속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생각하고 이쯤에서 구입을 하고 투자를 하고 빚 내서 또 아파트를 사고 그래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다가 2030 젊은 세대 그리고 뭐 결혼한 지 얼마 안됐는 신혼부부들까지 그런 행동을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은 돈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않을까 결국은 도박을 한 겁니다 도박을 예 누가 뭐 도박을 해서 뭐 금액을 땄다고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극하고 말겠지 했는데 계속 도박을 해서 따요. 그걸 그래 어떻게 따느냐고 또 물어봐요, 관심있게. 이렇게 하면 딴다. 이러니까 그게 도박에 쏙 빠지는 거죠. 부부도박, 뭐 사기도박, 뭐 주부도박, 뭐 이런 거뉴스에 많이 나왔죠. 아파트 도박을 했는 겁니다. 도박하고 나서 돈다 잃고 가정 파탄 나고 울고 불고 짜고 이러면 뭐 영화에서도 자주 보죠 큰 경험 했다고 생각하고 마음 비워야 됩니다 다시 도박을 해서 돈을 따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내 돈을 본전 찾기 위해서 사실 가격이 이제 올랐다가 내려가니까 또 기다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구입을 하거나 여기서 구입을 하거나 뭐 여기서 구입 하죠 아니 면 여기서 구입을 한다 해도 이게 이렇게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존 패턴에서 더 어디가 바닥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 도박을 해서 손해를 봤다면 더 이상 도박을 안해야 되는데 온전 생각을 하고 이런 돈을 생각하면 도박을 하게 됩니다. 혹여나 제 얘기에 일맥상탱한 얘기들이 있다면 은 본인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꼭 이런 돈을 많이 하고 싶다면 좀더 장기간 기다려 봐야 됩니다. 단타로는 답이 없어요. 오늘 도박 얘기를 했는 것은 사실 외국인들이 도박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 사이에 도박을 했는 사이에 한국인들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결국은 아파트 도박을 했다는 것이다. 저도 많이 까먹어보고 많이 벌어보고 했는데요. 도박은 안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고수도부터칠줄 모르죠. 아무튼 대 이상 아파트 도박은 해서는 안된다. 좀 장기전으로 기다려보면서 금매물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 금매물이 진짜 금매물인지 어정핑핑한 금매물인지 판단을 잘할줄 알아야 된다. 아무튼 오늘은 외국인 도박에 대한 부동산 도박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